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최근에 미국 아마케 관련주 정리해서 영상 업로드 했었는데 이후 추가로 알려진 종목들이 많아서 재정리해보았습니다. 추가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일정 체크 다시 해보겠습니다. 세계 3대 아마케로 꼽히는 미국 아마케가 4월에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4월 14일부터 19일까지의 일정입니다. 미국 아마케는 임상에 진입하지 않은 후보물질을 주로 소개하는 행사로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전임상 단계의 파이프라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근 아마케 정리 영상에서 앱클론부터 유틸렉스까지는 정리했었고 나머지 종목들 세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참가 종목들 정리에 참고하세요. 먼저 박셀바이오입니다. 최근 특허 출원한 고형암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의 전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네요. 박셀바이오의 치료제는 실제 전임상 시험에서 암세포에는 강력한 살상능을 보이면서도 독성을 보이지 않아서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했고 치료제 특성상 모든 암종에 적용이 가능해서 법용성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3월 20일에 뉴스 있었고 당일 고가 20%입니다. 다음, 진오맨 컴퍼니입니다. 신규 타깃 면역항암제의 전임상 결과 3건이 초록으로 채택되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올해 상반기 내에 일상 임상 계획 신청을 위한 준비에 있다고 합니다. 3월 7일에 뉴스 있었고 당일 고가 12%입니다. 다음입니다. 의료인공지능기업 루닛은 다양한 암종에서 AI 바이오마커 및 AI 병리분석 솔루션에 대한 연구결과 5건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3월 15일에 뉴스 있었고 당일 고가는 7.5%입니다. 다음 큐리언트는 면역항암제의 임상 1상 항암면역 활성화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15일에 뉴스 있었고 당일 고가는 7%입니다. 다음 HLB입니다. 리보세라닙에 대한 생화학적 활성 비교 분석에 대한 연구 결과가 실험 및 분자치료 세션에서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뉴스는 3월 20일과 21일에 있었고 고가는 각 4% 6% 입니다 다음 한미약품입니다 KB증권에서 올해 아마케에서 주목할 기업으로 a b 용과 함께 꼽혔고 국내 업체 중 가장 많은 7건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속형 인터루킨2 아날로그인은 전임상에서 완전간해율 89에서 100%를 달성하고 완치 후 종양을 다시 주입해도 재발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3월 16일에 뉴스 있었고 당일 고가는 4.8%입니다. 다음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입니다 4세대 폐암 표적치료제 후보물질의 전임상 연구 결과를 포스터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전이 억제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도 발표한다고 하네요. 3월 15일에 뉴스 있었고 당일 고가는 4.3%입니다. 다음 사이토젠입니다. 머신러닝 기반의 순환종양세포 정밀 분석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연구를 통해 CTC를 기반으로 진단하는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 진단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3월 13일에 뉴스 있었고 당일 고가는 2.4%입니다. ABL 바이오는 레고캠 바이오의 ADC 기술을 결합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 후보물질의 임상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레고캠 바이오도 ADC 관련 전임상을 발표한다고 하네요. 다음 ST팜입니다. 미국 아마케에서 세계 첫 먹는 대장암 치료제의 병용 투여 전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상반기 중으로 임상 일상의 전체 결과를 공개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매드 팩토 입니다 최장암 대상 벡토서티 병용요법의 전임상 데이터가 포스터로 채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임상에서 췌장암의 전이를 억제하고 종양의 크기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암연구학회 참가기업 추가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